안녕하세요. 그 어떠한 일이든지 인간 사부딪치고 만나야 할 운명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것이 부모 자식 지간이고, 자본주의 하에서는 돈 많이 주는 직업이, 그리고 주식 판테기에서는 고수 또는 스승입니다. 솔직히 나에게는 스승은 없습니다. 다 수업료를 내고 스스로 깨우친 것입니다. 언제부터인가 미증유라는 단어가 아주 적절한 것 같습니다. 수많은 정보와 지식에 목매며 매달리던 초보 시절에, 수많은 지식이 산산이 깨지고 이제는 밟은 빗줄기의 단순한 진실만이 새록새록 재미가 올때 주식판 때기에서 걸음마를 뗐다고 봐도 좋을 것입니다. 누가 가르쳐 준다고 되는게 아니라 수많은 베이스를 발판으로 스스로 딛고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 역시 영향을 준 사람은 있습니다. 대한민국 상위 20%의 자격은 월 1000만원에서 1500만원이라고 합니다. 상위 20%가 모은행 고객 리스트 통계 낸 것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과반수가 셀러리맨 생활을 하는 분포 중에 80%가 300에서 400을 받으며 자식 걱정, 집 걱정, 노후 걱정을 하고 40대에 퇴직을 하게 됩니다. 구정 몇백 받아서 집한채씩은 언제 사볼 것이며 남들 다 타는 BMW, 벤츠는 언제 사며 최고의 상배터 라이프는 언제 누려볼까요? 예빠지게 일해서 남는 건 와이프와 아이들. 퇴직할 때 되면 대학 등록금에 유학비, 노후대 비해 기백으로 어림없습니다. 만원짜리 주고 일주일치 먹을 장을 보러오라는 것과 같습니다. 퇴직을 하면 당장 뭐할 건가? 우리나라 시스템의 특성상 퇴직을 위한 그 어떤 시스템도 없습니다. 금융권이나 정치 연줄되는 사람들은 고문으로 공기업 낙하산이라도 타겠지만 80%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치킨집이나 그저 그런 자영업이나 하게 됩니다. 주식으로 성공하는 것은 정말 가시밭길입니다. 저의 주식 경력은 10년 정도 됩니다. 최초 주식은 대학교 2학년 2학기 초입니다. 저는 공부를 잘하여 2학년 1학기 국립대학 장학금을 받았지요. 당시 증권사 직원으로 있는 친구와 대화 중 주식을 사두라고 하길래 당시 과외 수업으로 벌어들인 500만원으로 주식을 샀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3년 후에 찾았더니 1750만원이 되었더군요. 참우습더라고요 이렇게 돈 벌기가 쉽다해. 대학 졸업 후 취업을 하였습니다. 매달 월급이 나오면 약간의 생활비만 제외하고 주식을 샀죠. 그때에는 분석도 안하고 아무 생각 없이 이 종목 저 종목을 샀습니다. 월급이 나오면 사기만 하였고 팔지를 않았지요. 연말이 되니까 무상증자도 나오고 위중도 나오고 하더군요. 모두 참여했죠. 그렇게 한 5년 동안 매달 주식을 사니까 매수금액이 8,100만원인데 계좌 잔액이 1억 5,200만원이 되더라고요 매수한 종목 중 부도가 나서 상패된 종목도 있었지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다시는 부도가 나서 상패를 당하지 않겠다고요. 그리고 전부 다 정리를 하고 한두 종목으로 집중화시키려고 했죠. 그 당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무섭게 오르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겁나서 코스닥을 못 샀죠. 상한가도 치고 무섭게 오르다가 이틀동안 빠졌습니다. 다시 반등하려고 하길래 주식계좌에 1억 5200만원어치를 모두 매수하였습니다. 이때 가슴이 무척 떨리더라고요 매달 월급받아서 주식을 살 때보다 비교가안될 정도로요. 아무튼 계좌에 있는 전부를 매수하였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생각하시는 것처럼 되었습니다. 내가 사는 날부터 하락하였습니다 하안가 한방도 맛보았습니다. 오름 동안에 18,000원에 매수한 주가가 만원까지 하락하였습니다. 더 이상 하락은 없을 것 같아서 2천만 원 대출을 받아서 다시 매수를 했죠. 그런데 계속 하락하여 5,000원까지 오더군요. 다시 1천만 원을 빌려서 또 매수하였습니다. 주가는 계속 하락하여 4,000원, 3,000원. 이제는 겁나서 추가 매수를 못 하겠더군요. 그래서 에라 묻어두면 오르겠지 하고 놔둬 버렸죠. 1,000원이 깨지더군요. 850원인가에 전략 매도했습니다. 1050만원 정도 되더군요. 총 매수금액 1억 8200만원이 3년 사이에 1050만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주식인가 봅니다. 그 종목 어찌되었을까요? 350원까지 하락하고 감자하고 상피되었습니다. 저는 5년 동안 모은 8100만원과 부채만 3000만원이 남아서 부채 갚는데 2년 넘게 걸렸네요. 부채를 다 갚고 다시 주식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다시 2천만 원 대출을 받았습니다. 주식을 다시 시작했지요. 2천만 원으로 건설주, 증권주, IT주 등으로 거래를 해서 4,800만 원까지 갔지요. 5천만 원 넘기면 기값고 해야지 했는데 5천만 원이 한달 동안 안 넘어가더군요. 결국 5천만 원을 못 넘기고 4,500에서 4,900만 원을 맴돌다가 점차 평가액이 줄어들더군요. 그러더니 3천만 원, 2천만 원, 1천만 원 4개월 만에 한 종목을 미수로 매수하였는데 한가 몇번 가니까 평가액이 마이너스 60만원이더군요 증권사에서 미수증금 입금시키라고 전화가 오고 그래서 입금시켜주었습니다 아 역시 주식은 해선 안될거구나 절실히 느꼈습니다 또빚 갚느라 한 2년 주식을 떠나있었습니다 빚도 다 갚고 이제는 여유돈 700만원이 있었지요 다시 주식 생각이 많이 나더군요 고민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러다 자신감이 생기더군요. 그래서 700만원으로 다시 주식매매를 했죠. 매매 방법은 주로 저격형 매매를 했습니다. 다음날 급등할 확률이 높은 종목으로 오늘 종가의 미수로 매수하는 거였습니다. 처음 몇 번은 잘 맞더군요. 보통 일주일에 20%씩 벌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못 걸려서 다음 달에 미수라서 30% 날린 적도 있었죠. 그러다 테마주 매수를 했죠. 일명 상한가 따라잡기. 여러 종목을 했는데 수익면 종목도 많고 손해본 종목도 많았죠. 그런데 마음이안 편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될까 내려갈까 올라갈까 그래도 700만원이 4,5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제 삼진제약이 비실거려서 아무래도 차트상으로 봐도 줄기세포 산성이 무너지면 같이 무너지겠단 생각도 들고 산성 PNC가 조정받으면 볼일 없겠다 싶어서 매도하고 영신금속은 21선에서 반등으로 보고 잡았지요. 반등시점으로 보았고요. 한가 맞았습니다. 삼진제약은 상한가 같고요. 이게 주식인가 봅니다. 주식 이제 그만하고 싶네요. 정말 이제 주식에 중독이 되어서 그만하고 싶어도 몸과 마음이 주식시장으로 가 있습니다. 저 이제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인생이 문제예요. 수익난 거 언제든 날라가는 거고요. 사는 거나 맘 편하게 살고 싶어요. 수익난 거 계속하면 언제가는 깡통됩니다. 10년 동안 제가 겪어봤습니다. 제가 주식을 그만두고 싶은 계기가 있어서 얘기할까 합니다. 우연한 기회에 알게 된한 여중생 소녀가 있습니다. 지금은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고등학교 선생님이셨고 위로는 나이차가 좀 있는 오빠가 있고 어머니 이렇게 내네 식구였습니다. 아버지가 무리하게 주식 투자를 하시다 실패하시어 어떠한 병으로 돌아가시고 오빠 역시 주식 실패로 자살을 했습니다. 당시에 어머니가 충격으로 쓰러지셨고 병원에 누워 계셨습니다. 주식 투자 한번 하지 않고 주식 때문에 살아감에 있어 가장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린 소녀였습니다. 주식은 다들 아시듯 제로섬 게임입니다. 내가 살거나 행복해지면 누군가는 죽거나 불행해집니다. 그 소녀가 제 주식에 대한 삶의 겸손함을 준두 번째 스승입니다. 주식에서 마인드란 형체를 알수 없는 무형의 물체이기에 기법을 개발하고 아는 것보다 더 힘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마인드라는 것을 눈으로 볼수 없기에 항상 겸손하러 애를 쓰고 제 자신을 낮추려 노력했습니다. 수익이 일정치 않은 분들은 자기 자신의 욕심과 탐욕에 대해 진솔하게 대화할 수 있는 경로가 필요합니다. 어떠한 기기가 되었던 시장이 원하는 마인드에 대해 다시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어떠한 기법에 있어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이 바로 손절의 기준점이라 생각합니다. 세상에 100%의 기법은 없기에 손절의 기준이 막연해서는 안됩니다. 손절을 해야 하는 자리에서 손절을 못하는 것은 심리적인 문제가 전부가 아니라 또 다른 이유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추격매수를 하듯 뇌동매매를 하듯 자신의 기법에 주는 어떠한 신호에 의해서 손절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기법이 있어 손절을 하고 나면 오를 때도 반, 내릴 때도 반이었습니다. 50%의 확률입니다. 그러면 그 기법은 잘못되거나 아직 덜다듬어진 것입니다. 손절을 해서 오를 확률도 그동안 50%가 되었기에 막연한 기대감의 손실을 봐도 손절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100%의 기법은 존재하지 않더라도 보다 확률적으로 높은 기법이 필요합니다. 기법을 만드시거나 배우실 때 매수 포지션과 매도 포지션도 중요하지만 기법의 최우선은 자신이 정한 손절의 기준점이 보다 확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사서 이때 팔면 된다는 말보다 이럴 때 확실히 손절을 해야 한다. 저는 이 말을 좋아합니다. 세상에 수없이 많은 기법이 존재합니다. 이미 알려지면 더 이상의 기법은 아니지만 굳이 자신의 기법을 개발하지 않더라도 좋은 기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매수매도의 기준점보다 손절의 기준점이 보다 확실한 기법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매수를 하기 전에 이럴 때 손절한다라는 생각을 먼저 하셨으면 합니다. 저는 처음에는 호기심에 주식을 시작하였지만 어느 순간 탐욕과 욕심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전부인 세상 돈만 있으면 행복해질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돈은 소중한 그 무언가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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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한 위로와 또 다른 방향성을 제시하는 소중한 길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